비기에서 <웃음> <웃음> 티노키 욕조를 협찬해 주셨어요 찜질방은 계란이 최고지 축제은안 편백나무 욕조가 너무 고급스러워 이툰치드 향이 소서나 하는데 오, 궁금해지는데 대코야 미호야, 산책가자 야호, 신난다 여기 천국이네 오늘은 반려견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네. 좋은데? 아, 내 거야. 내 별장인가? 리호야 그렇게 좋아? 너무 신나. 리호야 이제 집에 가자. 안 놀고 싶은데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자 윗뚜껑은 오픈이 되고 안쪽도 꽤 넓은걸? 사이즈를 재보자 이건 중용 사이즈고 가로 59cm 세로 40cm야 높이는 낮은 곳은 24cm, 높은 곳은 31cm야. 물빠짐, 마개가 있어. 깨알 맞네. 아래쪽은 미끄럼 방지 고무가 되어 있어. 이제 물을 받아보자. 물이 닿으니 편백향이 훨씬 진해지네. 물이 꽤 많이 들어간다. 미호, 스파 준비 완료! 오, 제대로인데? 요곤요곤하다물 노곤, 온도가 유지되니 미호가 따끈하고 좋은가봐 여기 달걀 하나 추가요! 식혜는? 줄 거면 새 틀어주지 좋은 시간돼, 미호야 이제 목욕하자 씻을때도 춥지않아 좋다 스파를 해서 그런가 개운하네 거좀 살살 합시다 스파는 좋은데 이 언니 서비스가 영? 크레이 타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나할것 같아 보다. 미오야 이건 제이코 노즈워크 장난감이야 뭐지 뭐지? 굴리고 돌리면 간식이 슝슝 나와 오미오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도 않고 밥을 빨리 먹는 습관에 도움이 돼 분리세척에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 후각훈련도 되고 공금한 친구일세 굴리면 이렇게 쏙 왜이래? 아싸 잘 먹었다 다음에 또봐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주세요.